<목소리도> 그냥 내가 저번에 한번시식때그 가는데 아, 로 가는데 3사람이 근데 동생이 딱한번 가던 게 있어 요딱한번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내가 30분간 기돌아와야 어떻게 동생이냐 제일 을안 먹었거든요. 가서 네. 강의도 먹자고 목에서 내가 안 껴. 점하데서 어. 어. 아, 그시가 하게 서 아, 이 시점 그러고하하그하 아,